뉴 월! 안녕하세요! 비퀸입니다! 네, 2023년 개미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! 오, 야 검은 토끼! 네, 이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껑충껑충! 앞으로 진,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난 2022년에는 저희가 삼부장 활동하면서 앨리스 분들께 많이 뵐수 있었던 아주 행복한 그리고 한 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. 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에도 빅톤과 앨리스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 어,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빅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, 올해에도 즐거운 추억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, 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